선거 시즌마다 총선 테마주, 정치인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. 특정 정치인과 연관을 지어서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을 하게 된다.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정치인과 동문, 고향 선후배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. 하지만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가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. 어떤 주식들보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한솔아트원재지 상한가 이후 최근 한솔아트원재지의 주가가 많이 들썩이고 있다. 3월의 마지막 날인 3 1일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원인이 되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. 그리고 한솔아트원 재지는 총선 대마주라는 뜬 소문이 돌고 있다. 루머는 총선에는 재지의 사용량이 늘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. 또한 한솔아트원재지 사회이사가 오세훈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세훈 테마주로도 묶이고 있다. 한솔아트원재지한솔아트원재지는 크게 총선 테마주, 오세훈 테마주, 흑자 전환의 호재가 있어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. 하지만 테마주로 역혀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. 특히 정치인 테마주는 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뜬 소문만 무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 여러가지 소문으로 한솔아트원 제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높아질 것 같은데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총선 대마주가 주식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. 그러나 관심이 많은 종목은 급등락이 많은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. 괜히 흐름에 휩쓸려 위험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. 추천글 김보겸 관련주 투자주의해야 한다. 새창보기